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인팁 패션 특징 5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들이 많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럼 인팁 패션 첫 번째 편한 옷을 선호한다 엄청 그런 편이에요 엄청 그런 편이고 일단 불편한 옷은 못 입습니다 불편한 옷은 못 입고 저도 막 20대 초반 때 대학생 때 이럴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막 예쁘고 살랄라 하고 그런 옷도 입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제외하고는 거의 편한 거 단정한 거 예, 제가 제일 옷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편하고 단정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맨투맨이나 후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본 맨투맨인데, 기본 맨투맨, 기본 후드, 그리고 여름이나 봄, 가을 옷들도 그냥 기본 티. 유행 타지 않을만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반팔 티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편한 옷을 선호하다 보니까 어, 한번 사면 은좀 오래 입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티 패션 특징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무늬가 없는 색, 무채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검은색 맨투맨 입고 있는데 검은색 후드, 검은색 맨투맨, 검은색 티 옷을 구매할 때도 많이 튀거나 하는 색은 없고 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다 약간 거기서 거기인 톤들인데 그리고 인티 패션 특징 세번째 세번째는 옷을 많이 사지 않아요 옷을 많이 사지는 않는데 한번 살때 그냥 편한 옷들 위주로 사고 그러다 보니까 돌려서 많이 많이 돌려 돌려 돌려 입는 편이에요. 휴가 때 입고 갔던 원피스가 있는데 최근에는 뭐 입은 데 없지만 아무튼 그 원피스도 몇년 동안 휴가 때 똑같이 입었고 돌려 돌려 입었고 그리고 인티 패션 특징 네 번째 네 번째는 이 신발이나 액세서리 가방 이런 것도 저는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해서 기본템을 좋아하는데 신발은 완전 기본 스니커즈 종류만 거의 신는 편이에요. 제가 신는 데일리 신발들은 에요. 제가 신는 데일리 신발들은 스니커즈의 기본템들이고 지금 요즘에는 근한 2년 동안은 반스 올드스쿨 기본을 계속 신었고 이거 제외하고더라도 이거 이전에도 반스 스니커즈, 올드스쿨 말고 기본 스니커즈를 신든지 아니면 캐즈도 사서 오래 신었었고 그리고 수페르가, 수페르가도 사서 굉장히 오래 신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이제 데일리 신발로 하나 정해지면 거의 맨날 신고 진짜 신발이 거의 찢어, 찢어져서도 찢어 좀친어요 저는 찢어져서도 찢어진 상태로도 조금 더 신고 와 이거 진짜 이제 안되겠다 아예 거의 넉마가 돼서 제발 좀 버려줘 라고 신발이 요청할 때 그제서야 좀 신발을 다른 걸로 사는 편인데 어차피 다른 신발 살 때도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이 뭐 반스 사든가, 스페르가나 케즐 같은 기본템들 약간 거추장스러운 악세사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이거 제가 먹고 지금 이 목걸이는 제가 산지 몇년 됐는데 맨날 착용하는 목걸이거든요. 씻을 때도 항상 착용하고 에브데이30아30 아 30, 365일 항상 차고 다니는 목걸인데 까르띠의 목걸이고 완전 이것도 기본템이라서 옷을 어떤 옷을 입든지 크게 튀거나 하지 않아서. 애용하는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라고 해봤자, 팔찌? 이 팔찌도, 이거, 스톤앤지 거고,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이것도 한 2년 정도, 2년, 한, 1,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 차고 다니고, 이 팔찌도 잘 빼지 않아요. 목걸이보다 팔찌를 더잘안 빼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얇은 두 줄로 되어있는데 군더더기 없는 그런 팔찌라서 이제 그리고 더 해봤자 이제 커플링 정도인데 커플링도 되게 심플하게 맞췄어요. 둘다 조금 취향이 뭐랄까 좀 소박하고 심플하고 깔끔한 그런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골랐고 그리고 제가 손이 좀 작고 도 해서 제꺼운 거는 저는 별로 제 손에 잘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깔끔한 스타일로 커플링을 맞췄었습니다. 뭐 요정도가 악세사리 다고 저는 귀걸이를 안 차요. 귀걸이 옛날에는 찼었는데 거추장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귀걸이는 안 차는 편입니다. 인트립의 패션 특징 다섯 번째 이건 저만 유독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양말은 무조건 검은색 양말은 무조건 검은색입니다 항상 검은색 양말만 신고 도아니고 어, 부득이하게 검은색 양말이 도저히 안 어울리는 뭐 옷을 입었으면 은 그래봤자 약간 크림색이나 베이지색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발목 양말을 안 좋아하고 진짜 안 신는 편이고 발목이 이렇게 길게 있는 양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유독 저만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처리가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잘못 양말을 신어도 전잘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벗겨지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목 있는 양말 그리고 검은색, 목이 있는 검은색 양말만 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재미로 보는 인팁 패션 특징 5가지를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뭘 같이 알아볼까요? 아무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